네, 말씀드립니다. 열차 내에서 음식물이 드시면 안 됩니다.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하고. 빈통화나 대화가 필요하신 고객은 개실과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. We will soon be arriving at b u g u l Song Station.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. Thank you. 차는 잠시 후, 북울산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내리실 성문은 가는 방향 왼쪽입니다.